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오늘은 복부의 근력을 조금 더 단련할 수 있는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렵지 않지만 배에는 힘이 잘 들어가는 복근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깊은 윗몸 일으키기처럼 하는 동작이 아니고요. 배에만 힘을 집중해서 하시는 동작이에요. 네, 네, 저도 사실은 복근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금 더 집중해서 수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해볼게요. 자리에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네, 발은 골반 넓이로 하시고 무릎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손을 머리 뒤로 가져와서 깍지를 끼워주시고요. 내쉬면서 배를 당겨서 허리를 바닥 쪽으로 쏙 내려놔볼게요. 들숨에 엉치 꼬리뼈 부분을 아래로 내려놓으시고요. 네, 복근 운동을 하다 보면 허리 요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먼저 네, 허리를 바닥으로 꾹 눌러서 허리 근육 이완시키시고, 들숨에 엉치 지금 시고관절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허리 골반 쪽에 조금 더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허리 근육 을 약간 풀어놓고 시작하시는 게 조금 더 허리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양쪽 발가락을 다 들였다가 아래로 꾹 눌러 기시고요 내쉬면서 배를 당겨 허리를 밑으로 꾹 눌러주세요. 네. 배를 당기면서 후 내쉬면서 상체에 등을 들어올리겠습니다. 글쓰는 머리. 머리가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바닥 쪽에 다시 배를 당겨서 허리를 꾹 누르면서 올라갑니다. 마시면서 뒤로 가시고요 깊이 배를 당겨주시고 아랫배를 한번더 당기면서 올라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배꼽 깊이 당기면서 견갑골을 조금 더 들어 올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배를 힘껏 당겨주시고요 견갑골 아랫부분을 한번더 들어 올립니다 네. 마면서 뒤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숨 고르시고요. 네. 네, 오른쪽 발을 들어서 무릎을 90도 각도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힘껏 당겨주시고요. 허리를 바닥으로 꾹 누르면서 상체 올라오겠습니다. 마시면서 뒤로 가시고요. 다시 올라갈게요. 네, 허리를 바닥으로 꾹 누르면서 등을 위로 어깨도 조금 더 들어 올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배 당겨주시고요. 견갑골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마시고 두번더 할게요. 내쉬면서 배 당겨서 어깨 등을 위로 마시고 한번더 올라가 볼게요. 허리 아래로 꾹 누르면서 등을 들어 올립니다. 마시면서 뒤로 마시고요. 오른발 아래로 내려주세요. 왼발 올려보겠습니다. 왼쪽 무릎 90도 유지하시고요. 내쉬면서 배를 힘껏 당기시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등 위로 올라오세요. 마시고. 어깨 팔꿈치 너무 이렇게 좁혀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배를 당기면서 위로 올라오세요. 둘. 마시고. 셋. 허리를 바닥으로 꾹 누르면서 등을 들어 올린. 마시고 네, 배를 힘껏 당겨서 허리를 꾹 누르면서 올라오세요. 마시고 머리 팔꿈치 왼발 뒤로 내려주세요. 잠시 숨을 릅니걸네 네, 오른발 다시 무릎 90도 상태로 들어주시고요. 내쉬면서 발를 힘껏 당겨서 올라오겠습니다. 네, 일단 올라오시고요. 왼쪽 어깨 팔꿈치 오른쪽 무릎을 향해서 몸통을 틀어주세요. 마시면서 뒤로 가시고요. 다시 해볼게요. 네, 당기시고요. 왼쪽 어깨를 들어서 팔꿈치가 오른쪽 무릎을 향해서 갑니다. 마시면서 뒤로 네, 다시 가볼게요. 네, 당기면서 올라옵니다. 왼쪽 어깨를 들어 올리고 있어요.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를 바닥으로 꾹 누르고 왼쪽 어깨에 들어올립니다. 허리를 밑으로 누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배는 더 안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마시고 마지막 한번더 해볼게요. 네, 당기고 왼쪽 어깨를 들어올립니다. 마시고 뒤로 머리 어깨 내려주시고요. 오른발도 뒤로. 다시 그대로 숨을 고릅니다. 네, 이제 잘하셨고요. 왼발 무릎 90도 상태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배를 힘껏 당겨서 허리를 바닥으로 먼저 내려주시고요. 네, 내쉬면서 올라갑니다. 오른쪽 어깨를 들어서 왼쪽 무릎을 향해서 오른쪽 팔꿈치가 향합니다. 들쑤 내쉬면서 배를 힘껏 당겨서 오른쪽 어깨에 들어 올리세요.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배에 당겨주시고요. 지금 왼쪽 배에 힘이 더 들어가고 있죠? 마시고 내쉬면서 배에 당겨서 밑으로 허리 꾹 누르면서 올라옵니다. 마시고 마지막 왼쪽 배더 당겨주시고요. 오른쪽 어깨 살짝 더 들어 올립니다. 하시면서 뒤로 내려놓으시고요. 왼발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잠시 그대로 숨을 고르세요이 피배로 숨고르시고요 이제 무릎 왼쪽 들숨에 다시 돌아오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 들이십니다. 내쉬면서 무릎 왼쪽으로 오른쪽 무릎을 한번더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들숨에 돌아오세요. 내쉬면서 무릎 오른쪽 왼쪽 무릎을 아래로 조금 더 내려줍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네. 발을 들어주시고요. 양손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서 고 허리를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들이실때 살짝 무릎 멀어 졌다가 내쉬면서 같이 지그시 당겨주세요. 네, 이제 손을 푸시고 발을 아래로 무릎 내려주시고요. 손을 바닥에 짚고 일어나서 앉아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 음, 배가 약간 당기는 느낌 있죠? 근데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조금만 노력하시면 어떤 분들든지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